뭐뭐할 건데요? 저는요? 쿠키요리름이 뭔가요? 초가위로구입 이게 네, 맞습니다 네. 뭐야 이게 <웃음> 자 이제 청소는 제가 안할 거거든요 청소는 저희가 게임으로 할 거예요 무슨 게임이요? 왕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게임. 아 저희 왕게임 하기로 했잖아요 왕게임 하면 재밌을 어. 그림이 저희가 무엇을 뭐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재밌는 그림이 뭘까? 유진이가 하는 거죠 그렇죠!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제일 재밌는 <웃음> 그림이에요 개소리예요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유진인데 나, 나 진짜 웃 거야 울면서, 울면서 하라, 울면서. 울면서 울면서 재밌는 거야 옆에서 보여줄게 와 지금 진심 빡지나 않은데? 왕이 시키는 거죠? <웃음> 그렇죠 네. 왕을 정하는 게 제일 주 포인트겠죠? 게임은 그럼 뭐 고추 뽑기로 할까요? <웃음> 안고추도 낙서해가지고? 카메라에 고추를 <웃음> <웃음> 뽑아? 아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길래 <웃음> 그치 이거 쓰지도 않을 거잖아 아유? 아, 뭐 쓰지.. 아.. 쓰지도? 아, 근데 왜 서.. 쓰지도 않은 거야? <웃음> 아니 쓰지도 안이 집에 서 있잖아요 아, <웃음> 그만 좀 해라 근데 다.. 쟤 모양이 달라가지고 아 달라서.. 이게아 그러니까... 얘는 휘었네 <웃음> 근데 아 가봤네? 왜! 모양이 다르다며! 아니면 내가 A4용지 갖고 아게 어어 아, 그래 아니 쟨가에다가 <웃음> 매직으로 적어줄까? 갑자기 그렇게 생각요 위진이한테 진짜 가슴 멋야냐이렇게 <웃음> 좋아해? 좀 이상해? 요슨포인트제 가슴 좋아해? 겁나 좋아. 나 <웃음> 엉덩이야. 제속 가슴 진짜 좋아해. 나 엉덩이야. <웃음> <웃음> 가슴 먹는 엉덩이 이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, 그 드립이 너무 웃겼어요. 제 꿈이 유진이 아, 가슴이 찌어진다, 이거는? <웃음> 가슴 이 찢어진다 이거는. 나 수지 가슴 어디냐 했어. 근데 너무 좋아요. 지금 <웃음> <웃음> 어이가 없어. 난마태형 호흡이 <웃음> 웃겼어. 아니 근데 유진이 마음을 마음 얘기한 거예요. 거예요. 너무 좀 마음 좀 커가지고 찢어질 그게 <웃음> 없어요. 너무 단단해서. 반박해봐요. 치세요. <웃음> <웃음> 요렇게 네 가지를 올렸어요. 누가 왕이에요? <웃음> 아, 지금 누가 왕이라고 물어본 사람 많은 한개까번호로 해야 돼요? 음. 이번 뭐 아, 번 뭐해? 요네 왕이에요. 이 번, 번 뭐해?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.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렵 <웃음> <얼른> 아. <물하잖아. 웃음> 1 번, 삼번 키스. 1번 3번 키스 이키 <목소리> <Yeah. 목소리> <목소리> <조금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이파이 상상 상상 상상 키스야? 어, 어. <웃음> 어이구 <웃음> 그러면 왕은 그럼 이렇게 한번 시키고 끝이에요? 다시 아, 해야 되는 거야? 이게 한번 끝이야 아, 일단 이게 아, 한번끝 근데 이 빨리 끝나겠는데? 아, 아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 야 <아니야. 웃음> 아니 <웃음> 그냥 이렇게 돌고서 몇 번째 하는 거 그거 주시면 안 돼요? 어? 그렇지 그게 그렇지 날거 그게 날거 같아, 그게 날거 같아. <웃음> 너가 하나씩 줘 그냥 아, 그냥 하나씩 줘썸피디 선택은? 응. 제발! 무슨 왕이야? 제가 왕이에요 또? 어 왕정훈인데 오늘? <웃음> 누가 웃음소리를 자, 1번, 2번. 음. 웃음 소리를 <해야지>. 내었는가? 야 번, 이번 모텔 잡아 이런 거 그런 거대 번이 내고1 번이 내 하자. 번, 이번 모텔에서 브이로그 찍어. <웃음> <웃음> 1번 누구야? 차영. <웃음> <웃음> 미도. 이번 <2번>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모텔 브이로그. 오케이. 아 아가씨 있는 거야 <웃음> <로텔>. 아가씨. 에이, 아가씨 팀장이야 아니 아가씨 팀장이야 말도 안 되는 것같은 다음 찍어와요 음, 저 찍어? 모텔 브이로그네 솔직히 호캉스 브이로그 아닌? 그니까 그런걸로 호캉스 브이로그 근데 약간 좀 설렘 포인트 음. 세가지 정도 음. 아 우리 사이 설렘 포인트 네. 세가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명이잖아>. <웃음> 벌써, 벌써 오, 오 S 어. 스커스커 이도 말이돼요? 나 엉덩이.. 엉덩이 때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바로 이거거까 <웃음> <응>, 어, <웃음> 네. 어, 엉덩이 돼 아, 크림 영구대. 있어 그럼 모태 브이로그에 손자찍어갖벌그게달아오 야이씨 아그거 하면 내가 다약 발라줘야 돼 나는 약은 혼자 못 바르게 한요네 <웃음> <한 시기 웃음> 제대로 속고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몰라요 아, 막형 하.. 나도 안아 이거 안 섞는 거.. 같아. 나도 번호 똑같 아. 너이저 스파이핑 치고 거. 모르고 어 술을 말을 <웃음> 했다 이런 <이건>, 거또 <이거. 웃음> 왕정은인데 오늘 왕? 저이 그냥 막장이네 그러니까? 막친다 아너 아, 아, 아, 아, 지금 왕하고 싶나 왕하고 싶구나 너, <웃음> <웃음> 너 며칠 지어 그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? 뭘 아무도 없을거야 <웃음> 며칠 사귄지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그럼 남길 것 같아 소름주 <웃음>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념일 하 맞아 와야 진짜 진짜? 맞아 나 쩐다 시청자가 전해주는 걸로 <웃음> 기념일을 적어가는 시스템이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매도. 그니까 오늘 왜 약간 달라 평생하고 기간하고 싶어 죽여버릴거야 진짜 아니 아니 키보드 갈라진다고 뽀갈뽀갈뽀갈 <웃음> 깔? 뽀또로 갈라준다고. 또왕이야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야 미친 새끼야. <웃음> 아니, <웃음> 우리 커션 있지. 진짜 재미 없어. 진짜 솔직히 재미없어, 진짜, 진짜 재미 없어. 아, 나 진짜 섞었어. 야, 이기기 1번은 마실 것좀 갖고 오고. 3번은 앞도시이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. 네, 가져왔다. 이 이불이었지. 아, 그다그 <웃음> <웃음> 아싸. 나저해 보면 안 돼? 저, 저거 되는 거예요? 그주 비용이 는 거? 어, 하나에 5어 행복 응. 그래서. <데이> 로그... 아 <웃음> 잘라주 절대 안 자르지 아니, 잘라주세요 나 진짜 조금 스스로 뭐좀 짜증났어 어? 방금 애교 부렸어 아 애교 부리는게 아니고 해보고 싶어 까지 올라갔어요 해보고 싶어 아씨, 나 싶어? 순간적으로 참 음... 차줘 아니 해보고 싶냐고 나 정동진 가자고 라하려 했어 아 귀여워 정동진 가자고 하려 했지 난, 하려고 난 하려고 진짜 같이 그래. 할까? 그래. 그래. 그래. 이게 무엇이냐 뭐 테스 피디님 거 음료수 엄청 오픈 알로에 아, 쟤 원래도 왕이에요. 이거 진짜 주작이다. 진짜 이거 쟤 주작이다. 제발. 제발 나 걸려. 어. 아나안 맞았어요. 세 번째. 어, 마태형이 왕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. 네 번째. 팩트 왕이네. 아! 재밌겠다. 재밌겠다. 1번. 이런 거다 치고. 싹다 치고. <웃음> 3번. 도마 다 치고. 군부 바짝 끝나네. 더 나오니 다 나는 그 실수가 없는 거야. 잘했했지이있라 이거 세요세 이거 두 번째. 쳤고, 세 번째. <웃음> 이거 두 번째. 이거 두 번째. 이거 두번 번째. 번째. 이 번째. 이거 두이지두번이번미아번번 <웃음> 너 나를 시킬라 그랬지 나쁜 나쁜 동물. 아 내일 줄게요. 알지? 아, <웃음> 나 간다 안녕. 자 오늘 촬영 끝. 어때? <웃음> 파이팅. 뭐죠? <맞아. 웃음> 내눈 앞에 뛰지 <띄지> 마. <웃음> <웃음> 저, 저 혼자 여기 다 추는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